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며칠 전에 초롱부동산에 상담을 하러 오셨던 사모님이 어, 임대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계신데 어, 조정지역에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되면 이걸 다주택자라서 청약을 할 자격이 안 되는지 아니면 거주자용 주택 그 하나만 보유 그카운트가 돼서 1주택으로 청약을 할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으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유튜브에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청약 시 임대사업 등록 주택은 주택수에 빠질까 들어갈까? 이거예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셨죠 그리고 일반 분양에 청약도 하실 거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시다면 임대사업 등록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주택수에 빠질까요 1번 포함 2번 빠진다 어느 걸까요 저 혼자 막 떠들면 재미가 없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택수를 뭔가 챙겨보는 기준이 있겠죠 주택 수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챙겨 보는지 그거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택 수는요. 어,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 주택 소유 여부는 민법 등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죠. 요거는 어, 주택 수뭐 오래 보유한 기간, 뭐 가장 많은 뭐 지분을 가져간 사람, 뭐 장자 우선 이런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 주택 수를 카운트 할 거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3조 사항에 따라서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관은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기타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이 서류, 재산세를 냈다든지 이런 과세 자료를 말을 하겠죠. 그런 자료에 따라서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따라서 공부상 주택 소유자로 한 번이라도 등재된 그 사실이 있는 그 기간은 주택 보유 기간으로 본다는 이런 뜻이 되고요. 어, 따라서 과세 대상 상에 재산세를 내고 하는 과세 과세 대상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조의 결과를 어, 이렇게 지자체 등에 이제 통보해서 회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 이제 주택 소유 결과 그걸 가지고 어, 만약에 뭐 청약을 했다. 어 집이 있는 걸로 통보가 왔다 그러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무주택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국토부에서 아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는뭐 영수증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주택이 있다는 걸로 처리가 돼가 날라오면 어 부적격이 나기도 하는데 어 그걸 만약에 어, 이거 나는 그냥 재산세만 냈을 뿐내 집이 아니다 뭐 그런 걸또 증명을 해서 내면 소명을 하면 되기는 된다는 거죠 소명기간 안에 만약에 뭐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3개월 안에 다시 그 지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소명이 되는 거죠. 오타가 났습니다. 주체인데. <웃음> 아, 이렇게 그러면 임대주택사업 그 등록된 주택은 어떨까요? 공부상 당연히 주택으로 등재가 돼 있죠. 임대사업 그 등록된 집도. 그러면 애누리 없이 그냥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그 소유주택 수만큼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다만 항상 단서가 붙네요 주택 공급 규칙 제 53조 여기에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집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예외도 있는데 53조가 뭔지도 한 봐야 되겠죠 이 53조에는 이렇게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입니다 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근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어 1번 상속. 주택 공유지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52소 제사망에 따라 부속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할 때 상속받았는데 지분 처리할 경우에는 뭐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행정구역에 있을 때 그럴 때 여기 가나다에 해당되는 집은 또 집이 없는 걸로 봐준대요 한 20년 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 다음에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재된 요렇게 최초등록지 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집계존속 어,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말이 깁니다. 그죠? 3번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 집을 건설해가지고 분양 완료했거나 그 다음 사업주체로부터 또 52조 사망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이를 다 처분했을 경우 뭐, 기타 등등이도 있고요쭉 내려가면, 어, 5번, 20제곱미터 이하, 과소주택이죠. 이런 경우에, 소형 저가주택입니다. 이게, 그죠?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데, 두 세대 또는 이호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요거는 집을 가진 걸로 봅니다. 빼주는 게 예외가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집 가진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갖고 계신 집? 집 없는 걸로 봐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사람이 안 살거나 폐가가 됐거나 멸실됐을 때는 공부가 있어도 이제 집에서 또 빼준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허가 건물인데 쭉... 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을 하면 이것도 공부가 없으니까 집안 가진 걸로 봐준다 이 말이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소형저가주택은 1세대 1, 그, 1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이제 해당이 된다 이 말이고 뭐 기타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 이 53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럴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 주택 다 건축물 대장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집으로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조정 지역에 할 때는 다 주택으로 체크하셔고뭐 아예 청약이 안 되겠죠. 오늘은 이것도 알아놓으면 간단한데 모르면 또 살짝 알송달송. 쉽고 간단한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